아프리카 TV 직원이면서 BJ 활동이 가능한가요, 대표님? 케빈도 BJ 하잖아요더 이러니까. 아프리카의 아들이 아프리카에 왔습니다. 오, 많 들어. 안녕하십니까? 아프리카의 아들이 왔습니다. <웃음> 저희 아빠, 네, 이 방송 켰습니다. 그러니까 신입 아들, 뉴 아들. 아프리카의 아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? 조경님부터 해가지고 어, 쪼, 어, 아, 내가 아들이라 이렇게 하는데 홍콩이 어, 고뭐아 어, 영광입니다 이렇게 어, 어, 어 근데 어, 다 신기하다 그냥 사무실은 좀 지저분할 거야뭐가 뭐가 뭐, 뭐 많아서 치울 수가 없어가지고 아 어, 근데 탁구를 정말 좋아하시나봐요 보... 어. <웃음> 이 넓은 사무실에 보통 약간 이런데 소파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? 들어오면 네. 헌대 사무실 들어오면 예, 게 까만...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까만 의자 꼰대를 싫어하시지 꼰대를 싫어하시 그래서 나 혹시 뭐 여기서 자기네끼리 타쿠샤파를 래아안 그래. 계셔도요? 아, 아, 아 진짜 막 아, 편하게 쓰게 아, 해주시는구나 아, 저기에 스튜디오 있고 네저그 다음에 3층 4층에 우리 사무실이 있잖아 네네 네. 그리고 5층도 아마 더 쓰게 될것 같은데 이제 늘어나니까 어프리급 스튜디오 삼성동에 오면 꼰대를 싫어하시지 제가 그래도 지금 방송 시작한 지한 어. 오늘, 오늘이 이제 딱 199일이거든요. 아, 그래 네,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. 어... 근데 이 짧은 기간에 제가 또 욕심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공방, 연락도 많이 주셔가지고. 음. 그래서 직원분들이 물론 이제 실세로서 저를 많이 불러주시지만, 음. 우리 아빠가 조금 더게 신경을 조금이라도 더 써주시면 아무래도 이렇게 힘들때 <웃음> 여기도 왔잖아, 우리. 네네. GPS에. 아, 그렇죠, 그렇죠. 제가 오죽하면 아프리카의 아들 맨날 얘기하겠습니다.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는 없어 저 준호가 왔으니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. 우리 준호하고 또 준호 팬들이 궁금한 거 있을 거아니야그 아프카TV가 플랫폼으로 처음 시작할 8년 전 최근까지도 네. 폄하나 공격도 그렇죠. 많아 있지만 네. 이제 그 본질을 조금씩 알게 되고 하니까 네. 올드미디어들은 이제 막 적자가 수천억씩 되고 그렇다고 해서 누구랑 비교해서 회사가 성장하려고 한 적도 없고 네네. 어,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, 왔단 말이야 네. 우리 BJ들도 아 어, 자기의 길을 계속 꾸준히 가는 어, BJ들이 음. 직업으로서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준호가 이제 네. BJ로서 계속 성장해 가면 네. 주, 어, 준호가 자기의 길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네, 네. 그거를 보면서 연예나 스포츠 쪽에 네. 출신 아니면 네. 또 일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네.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네. 될 거예요 네. 그래서 잘 개척하고 도전하고 네.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프리카TV 직원이면서 BJ 활동이 가능한가요 대표님? 비 j 해야잖아요, s BJ, 니까 그러니까 그런 j 그냥 간단히 답 e 드리면 예스 할 BJ, 어요할 수는 있어요. BJ, 있어요 b 리 y e 지 BJ, y BJ, yes. BJ, yes. BJ, yes. BJ, yes. BJ, y e 지사들이 생기기 전에 아프리카 특유 유재였고 아프리카 특유 BJ였다가 네. 그 친구들이 미국지사나 일본 태국지사에 직원이 됐거든 그럼 그 직원을 되면서 아프리카도 그냥 그대로 계속 하는 그렇지 거예요? 그래서 그 친구들은 낮에 일하고 밤에 자기 방송에 방송하면서 이제 별풍선 수입이 어느 정도까지는 되고 넘어가면 회사랑 좀 쉐어를 해야 되지 왜냐면 그냥 놔두면 네, 네. 주종이 바뀌면 안 되니까 아, 그렇죠. 어. 나도 BJ 처음 할때나눈 빠지는 줄 알았어 1시간 <웃음> <웃음> 반 했는데 와, 재등증 막 올라가는데 나중에 눈이 돌아오는데 한두 시간 걸리더라고. 키자마자 한 사천오백 명 들어와가지고. 에이, 아, 그거 어떻게? 해그 질문도 엄청 많을 텐데. 엄청 많아 지금. 그리고 또 대표님께서는 또 말씀하시는 게좀 신중하게 또 얘기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음, 비제들보다. 그러니까.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실수가 있으면 오류가 한, 나니까. 한네 마디를 해야 설명을 하는데 두 마디만 하면 벌써 슬슬 뭐 교장 선생님 막 이러니까. 아, 말을 길게 못, 해도 또. 말을 못해. 요새 좀 재밌는 걸 배워가지고. 음. 그 그림자 분신술이라고 아세요? 하하하하 <웃음> 약간 한 사람이 여러 개 켜가지고 기분이라도 좋게 아, <웃음> 이 분신술 또 들으시고 막지 막지 그 마세요 긴급 배치 안돼요 자 그럼 타쿠샵 해야지 우리 3개 시작하기 전에 알겠습니다 어, 어, 그럼 오늘 미션을 뭘로 할까? 보통 어떤 거 많이 하시죠? 뭐, 저 미션을 못 들었는데 뭐, 아주 그냥 우리가 정하는 음. 거지 뭐아 어떻게 저진 사람은 이 아, 또 라켓으로 엉덩이 맞길까? 네, 네. 엉덩이 맞기신데 제가 때려도 되는 거예요? <웃음> 지금 제가 볼때 거의 무조건 내가 이긴다의 마인드신데. 제가 지면 제가 맞고. 어. 제가 이기면 빠른 시일 내에 어. 제 방송에 10분 정도 놀러 와 주시기. 오케이. 12월 안에. 아, 오케이. <웃음> BJ 킹의 <웃음> <케민> 아이디로. 괜찮죠? 몬쿨 시간을 주십니까 아, 모... 모... 그렇죠. 자. 네. <웃음> 이이오 테니스 하니까 이게 길어졌다. 그렇지 테니스 치다가 조, 조정을 해야 돼. 그렇지. 오 되게 길게 간다. 피 11점 내기고. 어. 서브는 이 점씩 돌아가면서. 이 점씩 돌아가면서요? 자. 와 이거 와. 오. 길어 길어. 아, 아이고, 2대 2. 아, 길어, 길어. 2대 3. 이군은 진짜 숨기셨어. 이2대 4. 아, 났다 아, 너무 길어. 2대3. 아. 2대3. 아. 2대3. 아. 어이. 자. <웃음> 자. 어이. 아니, 오. 나 원래 이거 하면 들어가는데? 자, 센트포인트 2대 10. 한잔 남았어. 네. 봐주는 거 같은데? 우와. 어 <웃음> 자. 아유. <아이고>. 어시5대 <웃음> 10. 자. 자. 자, 1대1입니다. 아! 아, 좋아, 좋아, 좋아. 1대1! 좋았다. 자, 이제 안 봐줘. <람> 아, 잘하자, 잘하자. 재미를 아시는 대표님 역시. 이제 스매싱날리시네 이때요? <웃음> 아, 이때. 아, 이 아, 이 아, 이 아, 이 이때. 아, 이때. 아, 이때. 이때. 아, 이때. 자어 조심스럽게 됐는데? 아, 역시. 아, 너무 조심스러웠어. 너무 조심스러웠어. 2대3. 2대3. 오대3 근데 지금까지 DJ가 와서 와주... 이긴 적 있나요? 가졌어가졌죠가졌죠 최초. 최초 중에. 아! 1대3. 육대삼어아 이건 7대3 아! 8대3자 이제 안 봐도 쉽죠? 8대상 아. 스민 9대상. 대 대아 아니, 진짜 너무 새로 추 <웃음> <최초 승리> 가자. 약대 80개 넘어요어 10대 4, 10대 4. 네. 아 10대 4. 맞죠? 네. 10대 4. 그래서 써습니다 뭐야? 아, <웃음> 10대 5, 1대 5. 이쪽으로. 아 아, 케빈 대표님께 최초 승리 잘한다 <웃음> 야이 자식아 <웃음> 정신차려라 <찾아라. 웃음> 또 승부욕에 예, 게준 왔으니까 네 어, 감사합니다 이거 열어봐도 될까요? 네, 케빈컵 케빈 케빈님 굿즈 네. 오. 빈폰 네. 배터리 어, 감사합니다 네 계속 꽂아서 조명이 되면 아 좋을 거아요 감사합니다. 네. 잘 쓰겠습니다. <웃음> 네, 네, 네. <웃음> 그동안 즐거웠어요 <웃음> 대표님. 준호 <웃음> 이제 트위치에서 오자고요. 애 <웃음> 씨. <L -C. 웃음> 같이해서 감사합니다. 네 그리고 네. 제 아빠를 계속해서 해주신 거고. 아, 네. 네 오케이 좋아요. 그리고 아까 기억 까먹으신 거 아니죠? 아니 아니지. 팬가임은안 펭게 펭게임. 바로 바로 가야 네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빠. 안녕 어! 우리 아빠 왔다!!!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버님절 <아본네>, 받으십시오 <웃음> ITS SO t i t 우리 <웃음> 여러분들! BJTV 남님, 별풍선 287개 땡기겠습 아빠! <웃음> 아하, 우리 아버님께서 존경합니다. 아프리카의 아들이 더 열심히 해서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우리 아빠에게 하트 드리겠습니다